게임을 만드는 것밖에 몰랐던 개발사들은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온라인을 시작으로 공중파 방송까지 다양한 광고들을 선보였는데요 오늘은 이런 게임 광고들 중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독특하고 재미있는 병맛 광고 베스트 11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병맛 게임 광고는 바람의 나라 연입니다. 게임을 제작한 디렉터가 직접 광고에 출연해 춤과 함께 로고송을 불러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노래가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고 야근으로 찌든 디렉터가 열정적으로 춤과 노래를 불러 많은 팬들이 안쓰럽게 바라봤던 광고이기도 합니다. 바람바람바람바람 두 번째로 소개할 병맛 게임 광고는 에오스입니다 대규모 업데이트를 준비하면서 광고 하나를 공개했는데 가디치 소속의 원조 얼짱 가수 박민경이 얼굴로 하드캐리를 하고 옆에서 나레이션에 맞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행동을 진, 진, 진, 보여주는 배우 김민교 가입했어. 때문에 묘한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광고였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에오스는 알아요 민경씨 에오스 안한다는 거 우린 다 알아요 아니라고요? 서버 직업 캐릭명 3초 안에 말해봐요 123땡 괜찮아요 예쁘니까요. 이번 업데이트에는 만렙 꼭 부탁해요. 내가 버스 태워줄게요. 2014년도 에오스와 함께 에오스 대규모 업데이트 카르딜라. 결론은 하나, 에오스. 버스비 얼마예요? 한 번에 천골. <웃음> 또 해줘. <웃음> 세 번째로 소개할 병맛 게임 광고는 마스터 탱커입니다. 그 당시 인기를 끌었었던 비타민 음료 광고를 패러디한 광고였는데 황재성의 광기어린 표정 연기가 돋보였고 노래까지 은근 중독성이 있어서 게임은 잊혀졌지만 광고를 기억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마스터! 네번째로 소개할 병맛 게임 각고는 리니지 시리즈입니다. 2014년 PC 리니지에서 신규 캐릭터가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영화 비트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임창정이 등장해 시겠어요? 그 당시 aussi. 영화의 장면을 패러디하며 아어 게임을 홍보했습니다. 너더라도 양손을 써? 가장 강력한 클래스 전사의 탄생, padding. 리니지! 한 달에 욕심내불안데 <잡기> 가능하겠다. NC는 대기업인 만큼 다양한 광고들을 선보였었는데 리니지M 광고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음. 역대급 모델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남자는 직진이지. 하지마. 자, 덱진이 형 제발. 안 돼. 김택 진짜 꿈에 나왔는데 잘못 봤겠지아 잘못 봤나 쿠폰이 어디 있더라? 다섯 번째로 소개할 병맛 게임 광고는 우와, 레이븐입니다. 오, 오, 그 당시 오, 오, 큰 인기를 오, 오, 끌었던 오, 오, 영화 해바라기를 오, 오, 패러디한 오, 오, 광고였는데요. 만능 오, 오, 오, 엔터테이너라고 불렸던 임창정의 출연에 수준 높은 병맛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진짜 이런 연기는 임창정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에이, 울고 있 이게 무슨 소리야? <웃음> 어떤 새끼가 재수 없게 울고 난리야? 나다 이 18세 트레파스들아 어이 임창정이 졸업들은 나가있어 저비운신들 저거 적어... 고맙다 내가 울면서 후회하면서 다짐했는데 꼭 그래야만 했냐? 네들 그러면 안 됐어. 17대 1로 현피 뜰 때도 말이야. 다 방심하고 있는데 다고은안난 텄어. 네들 꼭 이렇게까지 해서 다 죽이고 성을 가져가야 속이 후련했냐? 첫 번째로 소개할 병맛 게임 광고는 열혈 광고입니다. 병맛 광고들은 보통 인터넷에 떠도는 인들을 패러디하며 게임에 대한 내용보다 재미 위주로 광고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열혈 광고에서 양세찬을 섭외해 짧지만 강렬한 영상 하나를 제작했습니다. 참을 수 없다면 아우 전쟁을 선포해! 일곱 번째로 소개할 병맛 게임 광고는 '던파'입니다. 쿠노이치라는 신규 캐릭터를 출시하며 제작한 광고였는데, 차유리가 모델로 출연해 병맛스러운 음악과 쌍팔년도에서나 불법한 조악한 연출들을 보여줬습니다. 영상을 본 팬들은 광고 제작자가 약한 사발 거하게 하고 만든 것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표절 문제도 터지면서 병맛의 끝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할 병맛 게임 광고는 검은 사막입니다 검은 사막의 신규 캐릭터 란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으로 배우 오연서가 모델로 출연했습니다 영상은 자신이 어떤 광고를 촬영하는지 모르고 있는 오연서가 매니저에게 이끌려 화장품 광고를 상상하며 촬영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지막 반전 상황을 오연서가 맛깔나게 잘 살리고 캐릭터의 홍보 또한 적절하게 잘해서 영상을 보고 검은 사막을 설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 알아요? 란에서 피어난 수분은 자연을 담았다는 거 거부하지 마요, 촉촉하게 지속되는 마이 브랜뉴 에이지, 란,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컷! 오케이! 괜찮았나요? 이게 블루 스크린 앞에서 감정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니요, 진짜 좋았어요. 좋은 결과 기대해도 될것 같은데요? <웃음> 감사합니다. 연서야, 빨리 와봐. TV에 광고 나온다. 아! 란 광고요? 느껴라 검은 사막의 새로운 변화를! 신규 캐릭터, 란 출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란에서 표현한 초절정 파워! 거부하지 마라! 처음 경험하는 란의 짙은 향기! 눈물이 고치면 죽음이 춤을 춘다! 검은 사막에서 새롭게 선보이는란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아, 저 게임 되게 재밌겠다 예 네, 대표님 제가 란을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할 동마 게임 광고는 서든어택입니다. 장동민을 시작으로 델시데이 멤버들까지 나름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했었는데요. 그 당시 잘 나갔었던 아프리카 비제의 대정령이 나레이션을 하며 코믹 광고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시리즈 방식으로 광고를 제작했는데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보여줘서 모델들의 백만 연기를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적보다더 아, 무서운 일또 리스폰됩니다. 일라는집반력이될것 같습니다. 장동민 멘탈 승천합니다. 생각 좀 하고 쏴! 드으트에 <목소리> 개구에 꿀빨러들 가고 있군요 아 수류탄입니다 환상적으로 들어왔어요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요단강으로 단체 관광 갑니다 하지만 모두 당황해서 혼비백산 상태입니다 빨리 개처럼 뛰어야죠 아왜 가다 멈추나요 어? 저건 뭔가요? 아 미나 길막입니다 게임하다 말고 라면을 한 젓가락 흡입합니다 캐리는 완전 포기상태입니다 라면이라가분들의 영혼까지 흡입합니다 길막지마! 야! 열 번째로 소개할 병맛 게임 광고는 브로스타즈입니다브로스타즈 광고는 이병헌과 이병헌이 출연했던 영화의 조연 배우들까지 수많은 배우들이 참여해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영화 속에 등장했던 다양한 명장면들과 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세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에휴. 이러고... 아, 안 돼. 1 1 번째로 소개할 병맛 게임 광고는 세븐나이츠입니다. 개그맨 김태한이 모델로 어 등장했는데 마초 같은 머리 스타일에 느끼하고 부담스러운 의상까지 모든 게 부자연스러웠지만 음악과 율동 그리고 김태한이 묘하게 믹스되면서 마약 같은 중독성을 보여준 광고였습니다. 대박 보상 세다, 이후 광고가 대박이 나면서 다양한 시리즈들이 추가됐는데 그 당시 힙통룡이라고 불렸었던 슈퍼스타K의 장문부까지 깜짝 등장하면서 세븐나이츠의병맛 광고는 점점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스페셜 영웅, 선택권 그리고 김태현을 시작으로 장무목까지 세나, 세나, 세나 광고의 레전드들이 세나 한자리에 세나 모여 광고영상을 제작하기도 세나 했었는데요 세나 영상을 보면 정말 혼돈의 카우스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엔일루비 g e y o 비 세나 일비 세나 하자, 세나 che! 새로워진 세나 che! 12번째로 소개할 병맛 게임 광고는 테라클래식입니다 돌고래 유계단이 제작에 참여한 게임 광고로 병맛도 병맛이지만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짜임새 있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팬들을 당황스럽게 했는데요 광고의 주요 내용은 회사 안에서 테라클래식을 하다 일어난 아니, 다양한 뭐, 뭐, 뭐. 에피소드를 다뤘는데 아니, 긴장감을 동반한 뭐, 뭐, 뭐. 재미와 감동까지 욕심을 냈던 광고였습니다 휴대폰 보고 있지 않았나? 거래처의 문자를 가로로 들고 있던데 가로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 그럼 내가 자네 휴대폰을 잠시 봐도 되겠나? 네 그럼요 <목소리> 언젠가 영화에서 본 적이 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했던가 걱정할 거 없다 폰을 뒤집는 순간 홈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동작 그만 내가 직접 보도록 하지. 그렇지. 최근에 휴대폰 바꾼 걸 잊고 있었다. 내 최신형 스마트폰은. 같이 하실래요? 함께하면 더 재미있다. 같지만 또 다른 세계. 테라클레시오. 자네 지금 뭐하고 있나? 어, 회장님.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보고 있었잖아. 거래처에 문자를 가로로 들고 있던데 가로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네 휴대폰 좀 봐도 되겠나? 회장님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테라클래식이라는 게임입니다. 제가 같이 하자고. 죄송합니다. 아니 전 게임을 한게 아니라 스트레스 풀어야지. 산하고 고생 많잖아 다들. 책임져야 할 것들은 점점 많아지고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 건지 도대체 누굴 위해 사는 건지 고민도 많을 거예. 나도 아직 그런데 다 이해할 수 있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 부장이 아주 배기남친 팀원을 도왔구만. 테라클래스 나도 한판 해봐야겠어. 에? 같이 하실래요? 전 질러예요. <웃음> 팀에서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죠. 저는 탱커 최전방에서 방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들 뭐 하십니까? 회장님이랑 게임 안 하실 거예요? 테라클래식은 역시 회사에서 하는맛이죠 너희로 빼먹을 거야? 나 없으면 너흰 다 죽은 목숨이야. 다들 지금 게임하고 있었나? 당연하죠. 부장님과 함께라면 저희는 뭐든지 함께 할수 있습니다 회장님. 이야!